나중에 다시 써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시간적인 거니까 일단 써놓고 해석해 드릴게요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이렇게 놓으면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편의상. 그러면 저쪽 거를 이제 전생으로 치고 전생. 요 가운데 거를 금생으로 치고. 이걸 내생으로 이따 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자 이거라. 그러면 전생에 무명이라는 번뇌가 있어서 세상이 이치를 모르잖아요. 번뇌가 있어서 그 번뇌를 가지고 온갖 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업을 줘가지고 에? 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어. 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뱃속이고 돼지는 돼지 뱃속이고 소는 소뱃속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이제, 어떻게, 처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응어리만 있단 말이야. 뭔지 몰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애나 보신 분은 애가 딱 생기자마자 딱 이렇게 사람 모습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응어리 있잖아, 응어리. 그러다가 이제, 목뭐 생기지.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제 생긴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왔어. 튀어나와서 어떻게 움직여요? 뭐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감각적으로 움직인다. 여기까지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누가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눈도 뜨고 귀도 뜨면은 뭐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데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도 가르쳐 준게 없다고. 근데, 어, 사람은 애가 태어나면은 지 엄마 젖을 옆으로 찾아가는 거 그게 그러니까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 없어서 옆으로 찾는지 몰라도. 근데 그저 저는 직접은 못 봤지만은 그외 아프리카 같은 거 이렇게 찍어온 그 텔레비에 보면은 그 야생 동물들 네발 달린 짐승이 있잖아요. 그게 새끼를 탁 나무녀, 네? 딱 떨어지자마자 고개를 위로 착 들어, 지 엄마 저집 위에 있는 걸 알아. 그거 언제 보고 알았노볼 볼 시간이 없는데 떨어지자마자 탁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는 전보다 금생에는 어떻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과거 전생의 업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지난 세상에 아니 지난 세상에 업으로 진행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고 듣고 뭐 이러면서 그나마 있죠. 가만히 그 보고 듣고 그러면 순진하긴 한데, 예, 이게 또안 그래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 예, 맞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것도 속색인데, 니까 지마에안 들면 난리야. 이게 근데 그게 뭐, 뭐 어떤 게 지마메든지 알 수가 있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 좋아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싫어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 좋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생기면 그 다음에 집착이 생기잖아. 예?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법사님들, 야, 젊은 애인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저 월간 뭐 그런 거 있지 왜 여자들 보는 책. 그걸 매달 사줬는데, 이제는 안 사주기로 했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알았냐, 이기 그게 뭐야.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보이뜨라는 거라. 영문도 모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극적인 스토리까지 전개할 시간이 없고 결론만 얘기할게. 지가 이 여자가 뭘 하나 갖고 싶었던 게 있던 모양이야. 거기에 나온대. 상당히 그 이제 자기네들 살림으로 봐서 비싼 거래. 그래서 매달 그 똑같은 광고가 나오잖아. 왜? 그래서 거기를 매달 접어 놨는데. 접어 놨는데. 남편이 그, 그, 뭐 접어 놨는지 안 접어 놨는지 알 거야. 몇 달을 접다가 지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남편인가 해가지고. 예? 지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난리를 쳤대대. 목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잡지를 그래도 보라고 사다줬다가 까꾸로 뭐 이상하게 됐다고 그게 다 이게 집착이야 집착 그래서 이게 다시 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업을 지어 그럼 그 업으로 살다가 죽어서 내 생에 또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는다. 이렇게 일단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전학 금생에 올 적에 있죠? 예? 네? 업으로 온건 맞아. 단, 단 여기서 업으로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머니를 아시는 분은 업으로 안 오신 분이야. 이상하네 또? 내가 우리 엄마를 왜 몰라 또 그러시나? 진짜 아세요? 자기 어머니 아신다고 자신 있는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 손도 안 드시면서 왜 그래? 그럼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요. 나 우리 어머니 몰라요 하는 분만. 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오... 어머니 없으세요? 설마 고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제가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제가 평생 다른 짓을 안 해봤어요. 이, 이, 이 법사길만 왔는데 경양각지 가서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자기 어머니를 아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가 하고 또 물어본 건데 자기 어머니를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라고 믿고 사는 거지. 예? 태어날 적에 반쯤 나와서 어머니 확인하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고 온 거지, 그렇죠? 믿고 있는 거지, 믿고 저분이 우리 엄마, 저분이 우리 아빠,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다 지금까지 온 거지, 언제 봤어? 그렇게 오신 분은 업력으로 오신 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나지질 않았어. 네 여러분 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내 생에도 난이 외모 아니면 안 태어나 그러신 분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이 모습으로 안 태어났을 거 같죠 다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예? 이쪽엔 잘 모르실 거죠 저 이저열달 동안 애가고 계신 분들 말이야 안나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뱃속을 빌려주긴 했지만, 뭐 어떻게 해보신 적 있어? 짧은 걸 길게 해보셨어? 검은 걸 하얗게 해보셨어? 아무, 아무것도 못했지? 뱃속만 빌려줬지? 호수 꼽아서, 열달 동안. 예? 그 밑에서 호수 빨아먹고 나왔잖아. 어떻게 해본 적 없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각자 이 모습으로 온게 누구 탓이야? 자기 탓이지? 무슨 누구 탓이야? 아니 우리 어머님들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겠어. 제주만 있으면 좀 늘려가지고 말에 어떻게 좀 해서 딱 나가면 여자들이 줄줄 따르도록 만드셨지 이렇게 생기다 말게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아 군대 갔더니 뛸 때는 뒤라서, 뒤에서 라고 그러니까 짧은 다리에 얼마나 힘들어. 네? 또 꼭... 그냥 쓸때또 앞에서니까 잘 수가 없어. 졸지, 졸 졸을, 졸지 못해. 제일 앞에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원망 한참 하긴 했는데, 불교 공부 쭉 해보면요. 그원망을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업이지. 무슨, 뭐,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노.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자기업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제가 푼게 아니고. 자, 그러면요, 아까 편의상 여기는 전생, 여기는 금생, 여기는 내생으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과거죠. 예? 과거생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현재생이죠. 그럼 과거와 현재가 일중. 이렇게 이제 한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현생이잖아. 여기. 이건 예? 현생이고 이건 어떻게? 다음 생이죠. 미래의 생 아니야, 미래의 생. 그래서 과거와 미, 현재와 미래가 한번더 걸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3세가, 그렇죠? 3세가 되잖아. 일이 한번 걸리고 일이 한번 걸리니까 양중이라 이게. 예? 양쪽으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세 양중인과를 이렇게 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혹은 혹끼리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애하고 쥐가 되겠고 업은 업끼리 통하니까 유가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생하고 노사가 되겠고 그렇죠? 요거는 음, 다시 무명이 되잖아. 요거는 행이 되고 요거는 식에서부터 수가 되죠? 머리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또 잘라면 또 나오지. 예? 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나가잖아, 이게. 여기 또 나가지, 이렇게. 에서부터 또 나가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금생 이건 금, 이건 전생, 이건 전전생.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또 하면 또 나오지. 예? 끝도 한도 없이 나가. 그럼 이거는 내생, 저거는 내우생 그럼 만약 여길 금생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 금생, 이건 내생, 그죠 이건 내우생 이건 그내우생 여길 금생으로 잡으면 전생, 이건 그 전생, 이것도그 전생, 그것도 전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 무명하고 애가 나오잖아. 그렇죠? 어디로 가나 이리 가도 마찬가지. 이리 가도 애 무명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설법을 들리죠 밤낮 무명과 애욕을 끊어라. 무명과 애욕을 끊어라 그러지 않아? 근데 이게 뭐 새끼줄에 고무줄이야. 뭐 어디 끊어 이거? 끊어라 끊어라 하는 말은 전에 끊어지냐 이거야? 뭐뭐 새끼줄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나시래 들고 와서 끊는 다지만말은 끊어라 끊어라 하지만 이게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은 바뀌어요. 해가 돼야 돼, 해. 그죠? 명이 돼야지 유식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탁 트여야 되거든. 음. 여러분이 세상 살시면서 밤이, 해가 져서 밤이 와서 어두운 거는 그건 별 걱정 없어요. 그죠? 네? 그거야, 뭐까지, 뭐, 뭐 불키면 되잖아. 저도 지난번에 설악산 가가지고 제 시간에 넘지를 못해가지고 겨울에, 예? 그 눈밭에 이제 후라시키고 내려왔거든요. 야간 산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큰 길에 내려오니까 밤 10시더라고. 근데 그거, 그 해진 거 그거요. 그까지 후라시키고 내려오면 돼요. 그거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실제 어두운 거는요. 왜, 우리, 그, 대, 뻥, 뭐, 멀건 대낮에 앉아가지고, 앞이 캄캄해. 예? 이게 어두운 거거든, 이게. 그게, 그게, 그게 무명짤인데, 쉽게 말해. 그게 새끼줄이냐, 고무줄이냐, 끊기느냐, 이게. 그게, 그거는 이제 자꾸, 그, 이제, 불교식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트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점쟁이 찾아가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예? 무슨 토정비결 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정해진 업, 업대로 사는 거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숙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이게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애취유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런 게 끊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아까 우리 끊는 거 없어지는 쪽 얘기했잖아. 이것이 있다. 저 이것이 없다. 그죠.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멸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멸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예? 정해진 대로 가는 사람 아무것도 안한 사람 정해진 대로 가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은 정해진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악업이 보태지든 선업이 보태지든 뭐가 자꾸 변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아무 여기서 해결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 다 해결하시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 오늘 다 해결해버리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남겨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결론 삼아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차유고 피우. 이게 이제 항상 쓰니까. 차유고 피우. 차무고 피무. 그렇죠? 그다음에 차기고 피기, 예?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 이렇게 돼서 요거는 공간적인 거고 요거는 시간적인 것인데 그렇죠? 이쪽은 생겨나는 쪽이고 이쪽은 없어지는 쪽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연기고, 이 중에 중생 연기만 따져보니까 노사로부터 출발을 해봤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죠? 여기가? 무명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없애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다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는데, 자 그러면 말이야. 여기 이거는 세상의 이치죠. 우려 관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에 이 상태에서 일이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직 가는 길은 제시가 안 됐죠. 그냥 그렇다, 하, 없어지면 그렇다 하는 얘기지, 방향 제시는 안 됐잖아, 아직.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요 순서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건 연기법, 요건 12연기. 그럼 이제 이것이 종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뭐가 돼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부처님의 다음 말씀은 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은 제목이 많죠. 불교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쭉꿰면은요 하나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이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야. 이게 제가 저저 개관 책쓸 적에요. 어떻게 썼느냐, 뭐니, 언제 쭉 써놓고, 방에다가 있잖아. 이제 벽에다 그린 거야, 이렇게. 어디 종이가 그렇게 큰게 없잖아. 여러 장 그릴 수도 없고, 벽에다가. 예? 그래서 그려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그 다음, 그 다음 쭉 이렇게 선을, 선을 엮어서 그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벽을 한 바퀴 쫙 도니까 책이 한권 나온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해설만 쓰면 돼, 그냥. 이래서 제가 이 책을 3년 걸려서 썼는데, 그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배는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요. 쭉 깨면 하나야 그냥 쭉 깨먹냐. 예. 그래서 그물 있잖아요. 그물. 그물이 어느 코를 들어올려도 그물이 다 들어오죠. 예? 그물이 그렇잖아요. 이 코를 들든 저 코를 들든 하나만 들면 쭉 다, 다 딸려오듯이. 그렇게 돼야 돼. 가르침이. 그지, 이거 들으니까, 이거만 달랑오고 저거만, 저거만 달랑오고 어떻게 살 거야, 그거? 그게 많은 분들이 뭐, 삼법인 따로 있고, 12연기 따로 있고, 뭐, 사성제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따 오늘은 삼법인, 내일은 사성제. 어이봐 복잡해, 그거. 여러분, 복잡하네요. 예? 네? 금방 사성제 왜, 또 금방 12연기 왜, 금방 삼법인에 이건 뭐? 그런데, 그게 전부 한 자리야, 한 자리. 보세요. 오늘은 연기, 연기법하고 연기법하고 여기 뭐 12연기를 한 자리로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럼 뒤에 나오는 것도 한 자리야, 한 자리.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세요. <웃음> <웃음> 거기야 뭐 제가 밤을 새려면 못하겠습니까, 많아? 예? 또 가셔야 될거 아니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십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안 오신 분은 내 해탈한 줄알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끝내십시다